그래서 이 플로그레스 플로그로스 아씨 안녕하세요 먹부리엄마입니다 VT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프로그로스 콜라겐 팩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이쁘죠 제가 이제 그동안 VT 제품을 꾸준히 써왔는데 어, 저는 이제 제 피부에는 약간 저는 유분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VT 제품은 약간 광도 잘 나고 굉장히 촉촉한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제품이 요, 요두 개가 새로 나왔어요. 21호를 쓰는데 요게 이제 새로 나왔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발라볼게요. 이것도 이제 윗바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바르기 힘든 부분에도 잘 발리게 만들었더라고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옐로우도 들어있죠 저는 지금 21호거든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갔다 와서 물갈이를 한... 물갈이를 조금 했어요 그래갖고 이턱 밑에가 이렇게 뭐가 좀막이렇 깨알같이 뭐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잡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발라볼게요. 이 바른 쪽하고 안 바른 쪽하고 확실히 이쪽이 훨씬 예쁘죠?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세련된 느낌? 이렇게. 피부가 좀 훨씬 이게 화장발이 굉장히 잘 받더라고요 이 잡티커버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밑에다가 파운데이션을 살짝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얘를 위에다가 살짝만 항상 두껍게 하는 거 싫어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딱될것 같아요 굉장히 일단은 촉촉해서 저는 좋아요 전 약간 얼굴이 좀 약간 건성이거든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촉촉하고 이런 데가 광이 많이 나네요 얼굴에 이제 많이 파운데이션 같은 거 바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바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쓰던 제품보다 이런 잡티 커버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색깔이 약간 좀 신비로운 것 같아서 얼굴에 이 톤이 이제 쉐딩하고 그러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아 제가 한번 화장까지 한번 해보고 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플로그로스 콜라겐 팩트는 이렇게 화장을 얇게 하시다던지 또 피부에 잡티가 없으셔서 그냥 약간 색깔만 좀 피부톤만 조금 밝게 이게 약간 좀 오묘한 색깔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기존에 화장할 때 하고 지금 이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잡티가 없으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잡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밑에 파운데이션을 살짝 바르셔서 커버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바르시면 색깔이 되게 오묘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색깔이 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플로그로스 콜라겐 팩트하고 제가 마스크팩을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상 먹비리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 나도 이렇게 해볼까? 이상 먹... 나도 한번 찍어볼게.